어마니, 풀초녀시기기어나지잘난다고한입 주고, 말 선다고 두입 주고, 전전 푼푼이 모인 돈, 이런 일급, 낭 일급도 높은, 바구니에 담아, 옷간 박천주지에 둔것다내어나라 어마니, 순산에 지난 꽃이 지고 싶어지며, 당상 학발 늙은 낭친 놓고, 죽고 싶어 죽었겄어 모두다 박명한배뱅이 운명병달근 타지에 너무 많이투조시대 내장으로 받은 비단 갇혀 갇혀 있지 않소 해를 그려 일광단과 달을 그려 월광단 만경창파의 조계단과 남양초당에 와롱단과 만수청산에 은단과 음, 음, 흑공단 백공단. 강계단에 석사세치 궁금해에 싸서 박천주주에 내어둔 거다내어놔다 음, 음, 음, 음. 이때 배배이 부친도 주인 서시에 울지는 못하고 소름을 참느라고 배만 풀딱풀딱 불닭 하는 가설만절절하지 말고 니 미애미 모가질 텅겅 잘나가라 아버지 아버지 과이 서러 마십시오 생전에 못한 말 오늘날 다 갔어 아버지 아버지 불쌍한 베베이신예 헌신이 이 성도 못 믿고 저 성도 못 믿고 허공둥이 풍뚝도 싸오니 일백대자 다리빨자고다리꽃해주소다리꽃 말고 팔귀라도 해줄라 어마니 어마니 태양산에 한 박사무자의 신세는 백골난 마요니 비단패물습 비등물 불러지 말고 우리 제산 반구나 내 해주어라 시간을 거 때는 저간다 청청하고 길밭니 베베이 눈으로 본지이 대양 가는 심장 너로 다 내실려라 이때 베베이 하고 자란 이웃집 세월리 원리, 네월리를 찾아봐야 될 테인데 알 수가 있어야지 수단으로 찾아보겠다. 세월 내안에 올린 내. 어제가고 모르는 척하니 괘씸하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형제같이 지냈거든 죽었다고 모르는 척하느나 원통하고 졸통하다 너희가 나를 몰라본다고 하면 나도 말 몰라보갔다 너희들 없구먼 새끼들, 오늘 밤 넘기 전에, 오이다가듯다 갔다. 아, 아, 아, 아.